여름에 이제 삼겹살 많이 먹잖아 그러면 삼겹살 먹을 때 먹으려고 명이나물 장아찌하고 민들레 장아찌를 할 거야 한 5분 정도 담가놨다가 5분 됐으니까 씻자 민들레는 속에서 켜가지고 좀 지저분해 여러번 씻어야 돼 해야 되겠는데? 응. 음? 이게 출해야 돼. 왜? 가지면 해야지. 잘라야 돼? 좀 지저분해. 따는 중이래 내가. 응. 와 많이 출했네. 응. 음. <웃음> 밑동은 좀 지저분하니까 좀 잘라보자. 버 출해 가지고 이게 지금 상추처럼 봐봐. 자르니까 음. 하얀 뚜물 같은 하얀 게, 게, 게 나오지. 이게 좋은 거야. 이래서 하얀 민들레는 약으로 쓴다던데 음. 깨끗 씻혀가지고 깨끗 씻은 다음에 이렇게 골라야돼 내가 뭐 어차피 또 씻히면 또 이렇게 골라야되니까 아예 씻혀가지고 큰 바구리가 있어야 되는 어디가 그랬을까? 물 빠지게 음. 물 빠지라고 바구리에다 이렇게 받쳐놔야지 <놀람> 물이 지금 바구니가 큰게 없어져버렸네 거꾸로 이렇게 없어놔야돼 물은 이제 빠지라고 메르치 조금이니까 그냥 끓여야지 이거, 이거 팥불이 이렇게 말려놨다가 요올때열일때 쓰면 좋아 디포를좀 넣어주고 양파 맹물 해도 되는데 이다시물을 해가지고 내니까 하니까 더 맛있더라고 어면며면 빠져버렸네 그냥 넣어놔라 마늘도 몇쪽 넣어주고. 다시마. 간장 300ml. 300ml. 후추도 300ml. 300ml. 탕. 설탕도 300ml. 뜨거우니까, 서레컵으로 끓기만 하면 돼. 음. 맞춰서 넣게요? 응? 맞춰서 넣게? 난 이렇게 넣면 돼. 음.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납작하게 펴서 넣는 게 좋지. 펴야 돼? 일이 <웃음> <이리> 많아? 음. <웃음> 피는건 혼자 펴. 응, 혼자 펴. 혼자 필게. 너한테 피란 말안 해. 요거 비싸니까 이것도 다 같이 먹어야지. 비싼 가명 없는가? 여기가 어? 비싸요? 저기 이게 담아놓은 거 살라 그러는 게 되게 비싸더라고 조금 담으놓고막아 담아놓은 어, 거? 추천얼마요 담아놓은 거 음. 비싸지 아니 나 그냥 할래 짝짝 못 피겠어 그냥 해 먹으면서 음. 피면 돼요 음. 그렇게 적게 생겼냐? 적겠네 적겠어? 음큰 틀어 야 되겠네 숨죽으면 들어갈 거 같긴 한데 들어봐. 숨죽으면 들어가는데 숨 죽기 전에는 좀 적을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음, 국물이 들어가? 응? 다 들어가요. 숨 죽으면 조금이야반밖에안 돼. 응. 여기다 그냥 이렇게 부어 놓는 거야. 이렇게 담아갖고. 만인씩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먹을만지. 이거 두고두고 먹어도 돼. 이거 여름, 이렇게 해놓고, 음. 여름 내내, 응? 먹어도 되는 거야. 냉장고 넣어놓고. 이렇서 이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응? 이틀 있어, 있다가, 이 지금 현재는 여기에 물기가 있잖아. 응? 명예나 민들레나 물기가 있으니까,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끓여서 한번 부어야 돼. 그래갖고 두고두고 먹으면 돼. 음. 근데 이게 하루 됐어 이거는 하루에딱 끓여도 되고 이틀에딱 끓여도 되고 3일에다 끓여도 상관없어 끓이는 거를 변질되지 그 말라고 한번더 끓여주는 거니까 식으면 식혀서 다 식었어 접시에다 이쁘게 좀 놓을까 이게 지금 음 조금 한적마안 돼서 색깔이 좀 파래. 음 이게 어 이게 명이나물하고 이렇게 저기 이제 민들레하고 이렇게 이거 그 짱아치 새콤달콤 담았는데 어 동시에 동시에 두 가지를 먹는 거야. 명이나물에서 나오는 또 영양분이 틀리고 민나리 저기 민나리겠다. 민들레에서 나온 또 영양분이 틀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영양분을 동시에 섭취하기 해서 아어 같이 먹으면 참 좋아. 좋다고 요새 어 명이나물도 나오고 민들레 나오고 이어 때 이렇게 짱아지담아놓으면 되게 좋더라고 이렇게 해 놓고 냉장 저기 빨리 먹고 싶으면 한 3일 실어에다 놓고 좀 천천히 먹고 싶으면 한 이틀 정도만 놨다가 냉장고 넣어놓고 두고두고 두고 어 먹고 싶을 때 끓여서 먹으면 좋아요